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소닉, 지저왕, 탱크톱, 심해왕, 백신맨, 아수라, 동제, 프리즈너. 아씨, 필요 있는 게 없네. 이게 몇 프로인데? 1.3%? 레데일보 갔다 올게요. 일반 소원에서 방금 노란색이 떴다고. 자, 과연 첫 번째 손님은 똥이군요. 자, 첫 번째 똥. 탱크톱 블랙홀. 자극형. 자, 메탈라이트가. 하츠마키랑 최강의 호흡을 자랑한대 자 메탈라이트의 일단는강자 소환권 30장 합니다자 1번 1번 열차 첫번째 열차 출발 아씨 안나올것 같긴 하거든 자 건너뛰기 갑니다 건너뛰기가 국룰이죠 자 건너뛰기 국룰 레츠고 아씨 개 날렸네, 씨. 아, 젠장, 씨. 자, 두 번째 손님. 자, 두 번째 열차. 출발 띠. 자, 이번에는 건너뛰기 생략하고요. 사이타마 원판치 아, 씨.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 황금볼 또 나왔어요 황금볼 육성각이죠 아 안나오네 숨, 숨 한번 돌리고 갈까? 아씨 안나오네 한번더 갑니다 자 건너뛰기 갈게요 건너뛰기 국룰이죠 건너뛰기 국룰이니까 건너뛰기로 렛츠고 아..씨 아.. 아. 개그캠이네 이거 0.1%나 1.5.. 뭐 1.9%나 나발이랑 다똑같아 안주는건 똑같아 아.. 이 댕같은거 씨 댕펀맨의 발한 내가 잘못이다 씨 일반 소환 1회 이러다 갑자기 메르자르가르드가 딱 나오면 갸꿀인데 메르자르가르드가 갑자기 딱 나오면 갸꿀이죠 혹시 또 일법 개똥이죠. 자 스나님들 갑니다. 우리에게 총알은 세발 있어요. 자 건너뛰기 국룰이죠 아유씨 해렸네 씨. 자 여러분들 숨 한번 고르고 메탈라이트를 오지게 누른 다음에 자 눈이 세개메탈라이트 오지게 누르고 출발 자 건너뛰기 국룰이죠 아.. 스팅거이씨 아우..씨.. 아..씨.. 메탈라이트를 오지게 누르고 오지게 누르고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진짜 제발 씨, 여러분들이 구독이라도 누르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마지막 원 펀치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케이. 사이타마 원 펀치! 아유, 괜찮긴 뭐가 괜찮냐. 나를 따라 돌진하게 뭘 돌진하냐. 아유, 이씨. 자극형, 씨. 아, 짜증난다, 씨. 아, 개 짜증나. 댕 짜증난다. 댕 짜증난, 이씨. 씨아씨 어, 어, 여기 여기까지 차오른다, 이씨. 아, 겁나 증나네 이씨. 언제까지 할거냐고? 요거까지. 강자 뽑기, 소환 실패. 자, 건너뛰기. 아유, 씨. 아유, 씨. 줄 마음이 없네, 줄 마음이 없어. 이건 줄 마음이 없는 거야. 이, 그지 같은 거. 댕 같은 거, 이거. 어? 이것도 왔다. 아, 이것도 왔는데, 뭐 받냐? 와, 이거 뭐 받아야 되냐? 아. 어. 야 이거 뭐 받아야 되냐? 와. 백신맨인가? 아. 일단 아껴주라고 이거를 아껴나? 그냥 백신맨 받아서 연소대. 앞열에원소댁뒷열에뒷열에 뒷열에 부상댁 갈까? 이거 그냥 110명 가는게 낫지 않아? 탱크톱나 있어 당연히 세균맨 우유중 두명이야 지저왕이랑 탱크톱나 있어 110명 낫지 없는거 가져야지 그조각이지뭐 아.. 씁쓸띠 뭔가 굉장히 씁쓸띠하죠 아.. 굉장히 씁쓸합니다 なかったかさ青うなのが、じゃない。ん切れてき